뉴스 비아캣드렉터김지입니다 오늘은 트로피칼 플라워 네일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뷰아킹 두돌 되는 날입니다. 와 <웃음> <웃음> <웃음> 그럼 아트 시작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진이, 빵이님, 정소연님, 토우님, 아테나넬님, 네 영영님 안녕하세요. 율룰님, <유룰루> <이수님>. 이순님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대 갑자기? 다들 아트 보러 온게 아니라 오늘은 이주년이어서 온 거죠? <웃음> <웃음> 왜 들어오 미리 와도 뭐라 그래요? <웃음> <웃음> <웃음> 어, 너무 너무 감격이야. 나의 이주년에 이렇게 축하해주러 <웃음> <웃음> 오다니. <줄어오잖아. 웃음> <웃음> 와 근데 진짜. 벌써 2주년이라니 그러니까 아우 어, 진짜 1주년인지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야 <웃음> 말이야 <웃음> 오늘의 아트는 사실 2주년에 너무 들떠가지고 <웃음> 고백하시는 거예요? <웃음> 네 그렇게 신경 쓰진 못했어요 도저히 뭘 할까 뭘 할까 하다가 트로피칼에 꽂혀서 했다가 플라워도 넣었어요 또 그러... 어, 여름이니까 트로피칼 응. 괜찮죠 그리고 저희 신상들 파츠들이 뭐, 너무 많이 나왔길래 파츠들 보여줄까 하고 이렇게 짜자잔 하고 가지고 와봤어요 짜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저희 파츠 진짜 많이 나왔지 않아요? 근데 저희 주말에 올리자마자 품절된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 벌써요? 응 이거 저 주말에 아트 만들었는데 이거 주말에 올렸는데 품절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구야 라비앙 로즈? 응. <웃음> 더러워 <웃음> 이거 올리자마자 품절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약올리는거예요 그러면? <웃음> 응또 어떻게 쓰보니까 약올리게 됐어요 <웃음> 응. 들어오신 분들은 다들 이즈니 축축 이즈니 축하드려요 해피 버스데이 응, 그리고 이것도 다시 들어왔어요 예전에 있던거 음, 응. 제가 자주 쓰던거긴 하죠 아이즈이께서 품절될만하다 응. 영롱하네요 라고 응. 이렇게 있줍니다음에 <웃음> 10주년도 기대할게요 라고. 10주년이면 내 나이가 음~~, 음. <웃음> <웃음> 그래서 이렇게 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자세 보면 요런식으로 되어 있구요 예쁘다 음. 바탕은 요렇게 치크? 그라 어 식으로도 했고요. 아니면 이렇게 맵을 식으로도 넣어서 다른 느낌으로도 해봤어요. 음 응. 다들 영롱영롱 영롱 너무 예뻐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이주년 주제로만 갈것 같고 앞차는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 그냥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선선유객님께서 뷰리 쌤 이주년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라고 <웃음> 이렇게까지 올수 있게 된건 다들 뷰어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웃음> 다들 왜내 <애들> 그렇게 나미스코리안줄 <웃음> 아, 알았어요 <웃음> 이 영광을 여러분들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풀쩍 <웃음> 풀쩍 풀쩍. <불짝> 아이고 사는 것까지야. 마침. 배상상 것 같아. 아이고. 베이스. 는 베시. 말도 안저 오늘 텐션 감당 안될것 같아요. 오늘 약간 거워요 여러분. <불짝> 목소리가 왜 아련하냐고. <불짝> 음, 약간 이런 거는 울먹여 주는 게. 수상 속 약간 소감이 있잖아 소감은 울마을 줘야 되잖아요 <웃음> 약간 아름다운 밤이에요가 아니라 아름다운 낮이에요 <웃음> <웃음> 이 영광을 다 뷰러드 뷰러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스타 들어오신 분들도 모두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의 아트는 요아이입니다 <웃음> 근데 딱 여름 느낌 나고 시원하지 않나요? 나 손톱 근데 떡 빠져가지고 이거 이거 어제 미니 감독님하고 약속했어요. 맞아. 그래서 다 자르고 사례 할 거면 연장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잘라볼까 해. 어? 어때? 이주년 <웃음> 맞이에요 지금? 음, 어떻게 생각해? 한번 잘라볼까? 이 왜냐면 여기 이미 금가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주년 <웃음> 맞이 다 잘라 모든 거 다시 시작한다는 음. 마음으로 자르시는 건가요? 이거 사실 이거 부러져 있는 건데 위에 클리어 젤로 제가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움켜잡고 클리어드를 묶고 은 거라서 잘라요? 잘라요? 진짜 잘라요? 대박! 와 진짜 자르다 미니 감독님 오셨어. 응? <웃음> <웃음> 어, 가자. 일단 일단 좀끝 부분부터 자르자. <웃음> 와, 오 어, 뭐야? 뭐가, <웃음> 뭐가 날라갔는데? <웃음> 오늘 아트 방송이고 뭐고. <웃음> 어 그자 약간, 약간 머리 밀고 한번 결이를 다지는 느낌으로 이번 뷰 악행은 자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응 음. 그래 얼마나 두꺼우면 클리어젤이 쏙 올라오는 거 봐. 다들 와 진짜 자른다. 우 와. 네소 예전에 소유님 안돼 안돼 와 어, 내가 못 나. <웃음> <웃음> <웃음> 다시 앞타고 자르시다. 안고 보내하고 하네요. 근데 민영호 님 짧게 자르기로 했었는데요. 어, 짧게 자르기로 했어요. 이거는 응. 진짜 이, 이 정도면 뷰리 쌤한테 진짜 짧은 거다. 아니야, 이거 갈아야죠 이제 미역할 또 작게 자른다면서요 네 작게 자를 거예요 여기서 갈았다가 손톱 금갈것 같아가지고 위에 좀소오프하고 하려고요 <웃음> 고속도 정수리 고속도로 내고 쉬는 느낌이네 <웃음> <웃음> <웃음> 자 진비 110번으로 110번은 흰색 시럽젤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번 분 저번에 이벤트 월요일날 올린 거 다들 참여하셨죠? 오늘 그거 발표할 거니까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언제 발표할지 몰라요 여러분 뭐, 그거 아쉬운 사람 많더라 <웃음> 그..뭐라 적었더라? 크탑? 어? 크탑? 어, 이니비 아..너무 아까 아이 아이비를 이니비라고 적었지? 아이비 픽시젤 이니비 이니비 픽시젤이라고 적었고 음. 그라시아를 그린시아라고 적었고 오타가 있었어요, 분 네. 오타 오타도 내가 오타 어떡하지? 그러니까 다들 안 봐줘 틀린 거야 봐주지 마 <웃음> 왜냐 면 제가 제가 글을 써서 올렸는데 제가 분명히 했어요 정확히 브랜드와 제품명을 맞추셔야 된다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안 봐줘 봐주지 마요 음, 아, 왜냐면 음. 그걸 봐주면 은 이게 순위 정하는 게 굉장히 그 거기 안에 너무 헷갈려요 그럼 기준이 명확히 해야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1등이 1등 리스트만 40명이었어요 <웃음> <웃음> 오늘 오전에 1등 리스트만 40명이었어 정답은 제가 추후에 알려드릴게요 발표 당첨 발표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응 음,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컬러는 진짜 컬러로 들어갈거에요 진짜 컬러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그치 그치 음. 진짜 컬러 노랑 들어가고 <웃음> 그저 프롬 글리터가 몇 번인지 제가 진짜 처음에 힌트 올리고 나서 여러분들 댓글 달린 거 제가 봤거든요 계속 실시간으로 그래서 애교 감독님이 31번 아니라고 그냥 보건 없던데? <웃음> 근데도 31번 해놨더라 아니 왜냐면 댓글이 너무 많았어요 그 제가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31번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오다 많이 너할것 같아서 사진에 31번을 올려놨어요 31번은 빡붙지 않았는데 그게 사진이 약간 보정이 들어가가면서 31번처럼 안 보였어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렸어 그리고 근데 제가 힌트로 그래서 뷰리쌤이 예쁘다고 한것 제외하고 라고 적었는데 <웃음> <웃음> 일단 다들 31번이 너무 이펙트가 세서 그런지 31번에 많이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러면 당첨자가 없겠구나 베이스젯 아 탑젯이구나 베이스젯 깔고 그 다음에 컬러 올리면서 약간 번지게 해줄게요 음, 당첨자가 없겠구나 그래서 급하게 수정을 하고 음. 스토리까지 올렸죠. 아 그리고 뷰리박스에 보면 약간 상품 원래 정답 상품들로만 해서 이렇게 주려고 하긴 했는데 저희가 네. 어, 네. 지금 온뷰박이랑 겹치는 바람에 품절된 상품들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미리 빼놨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그렇게 품절될지 몰라가지고 그래도 섭섭하지 않게 저희가 랜덤으로라도 다. 맞춰서 채워드렸어요. 응응 음, 음. 그니까 너무 다른데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같은, 같은 그이 세트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짜잔! 설정 아, 브러시이 중에서 내가 사용했고 선택해서 사용해주시면 되세요. 음, 이거 예프죠 응, 이거 진짜 좀 유용하지 않아? 너무 예쁘죠? 와 눈부셔 <웃음> 그쵸 너무 예쁘죠 아 이게 대도딱 화이트 투명으로 해서 예쁘다 응 기존에 그 그거 같잖아 그라시아 그거 마야어마야브러스아 음. 그리고 정인님께서 진비 화이트 베이스 투콧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 원, 원꽃 원 있어요 원꽃 응. 그 다음에 혹시 티 포스는 어떻게 되나요? 쇼도벌 1호입니다 쇼도벌 1호입니다 브러시 예쁘죠 내 손톱 봐 <웃음> 너무 좋다. 뭐가 좋아요. 아, 이 정도면 깔끔하지 <웃음> 말하다가 새 브러싱 걸 인지를 못했어. <웃음> 브러시 탐나죠? 이 브러시 지금 홈페이지 올라와져 있어요. 음 그리고 요런 님께서 링크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한 분이 오늘 2주년이니까 2시간 방송하나요? 라고 했는데 2시간 방송은 저희 점심시간 <웃음> <웃음> 2시간 하면 여러분들이 안지겹겠어요 네, 아, 아트 조금만 할까? 아트 재미없잖아 <웃음> 아트는 매일매일 보잖아 다른거에서 다른 브랜드에서 아트 매일 보잖아 에이 그좀 뷰리 쌤이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야 오늘 내가 하는 거는 쉽게 할수 있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따가 꽃 그리는 구도만 알려주고 집어치울게. 예? <웃음> 하이라이트는 뽑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 네, 네. 그러니까 음. 팁 하나만 만들어서 네. 집어치울까? <웃음> 베이스에 바로 큐링 안 하고 풀어주는 거죠? 네. <웃음> 에이, 그죠 맞아. 뷰루쌤이 하는 거랑은 다르죠.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뷰아켄 출체과아바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아시죠? 베이스젤로 풀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젤 클렌저로 풀어주셔도 돼요. 응? 여러분들 마음대로 느낌? 원하시는 느낌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젤 클렌저로 풀리는 느낌이 좋으시면 젤 클렌저로 풀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베이스젤로 젤이 풀리는 느낌이 좋으시면 베이스제 깔고 마블 해주셔 돼요. 아 초유주님 그래서 저는 초보라서 아무리 해도 이게 이쁘게 잘안나오더라고요음 그게 양양 때문인거 같아요 아니면 애초에 컬러양을 조금만 올리고 가만히 냅둬보세요 그러면 알아서 퍼지거든요 음. 컬러양을 많이 하면 안퍼져요 그리고 저 이렇게 마블할 때저 그거 써요 저는 번지제 어, 맞아. 베이스, 캔디 코코. 저 그거 되게 잘 쓰고 있어. 그러니까 밑에 묽은 묽은 젤을 깔고 묽은, 젤을 깔고 묽은 클리어 젤을 깔고 묽은 클리어 젤이나 베이스 젤을 깔고 컬러 젤은 소량만 깔면 촤악하고 퍼지거든요. 이루나쌤 안녕하세요. 루나 들어왔다 응, 루나 왔대. 킴베리. 아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계신 브러쉬가 혹시 몇 호냐고 그 아, 세트 안에서도 6호 라운드 6호 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출첵은 캡처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편하게 캡처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에 어느 아트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샷이 있는데 그걸 캡처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뭐 아무거나 아트하는 과정을 올려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응 근데 보통은 보면 아트 모여있거나 아니면 그럴 때 아트 응. 완성했을 때 응.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피아킹 아따는 오늘 시작하고서 다음 주 수요일 저희가 오전에 출첵하기 전 당첨자 뽑기 전 9시 다음 주 수요일 9시 전까지는 올려주셔야 저희가 그날 당일에 와서 당첨자 발 돌리고 뽑으니까 그때까지는 참여해 주셔야 돼요. 네, 성원 님도 안녕하세요. 소블리 님도 안녕하세요. 어, 오늘 다들 이주년이라고 완전 많이 오셨어. 음. 그것도 일찍. <웃음> 아까 10시 반에 오신 분도 계시. 맞아요. 약간. 맞아요. 기다리고 있다고. 응. 정말 감동에 울것 같아. 아 제가 급하게 당첨자 이거 적는 것 때문에 살짝 시작이 늦었는데 <웃음> 다들 들어와서 어 <어찌로우셨는데> 오세요. 축하드려요. 이렇게 <웃음> 해 주면 컬러가 자연스럽게 섞이죠? 음. 오. 예쁘다. 응. 음. 진짜 딱그 나염 그 음, 나염 느낌도 나거요 어 지난주 선물 어제 발송했어요. 어 어제 발송했어요. 응응. 음, 음. 너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저희가 <웃음> 아, 저희가안 보내진 않았네. 빠지진 않아요. 제가 이게 연차도 끼고 이래 가지고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이번 주 안으론 갈 거예요. 내일 확신. 응. 비확행은 절대 빠뜨리진 않아요. <웃음> 아 그렇죠. 요즘 요런 느낌의 티가 되게 많이 보이죠. 음. 여름에 이 타이다이 느낌은 뺄 수가 없나봐요 더 짧게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맞아 더 짧게 잘라야 돼 내가 근데 진짜 오버레일을 두껍게 하긴 하는데 진짜 기존 손톱이 이거 하얀색인데 위에 클리어 젤이 입무송을 <웃음> 세상에 비리쌤, 비리쌤, 이진아, 재질, 화추가대로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당연하죠. 아까 그 뭐지? 미니 감독님한테 무서운 소리 했다고 미니 감독님한테 내려갈래. <웃음> <웃음> 너무 무서워. <웃음> 나 내려갈 거야. 위에 오버레이 살짝 할게요. 네. 아, 솜사탕 느낌도 같다고. 캐도크 클리어젤로 <웃음> 오버레이 할게요. <웃음> 트위먹고 싶어지네요. 레이보우샤베트라고 하니까 캣도크 그 클리어즈 제가 사용제품을 모르고 안나오는 요 <웃음> <웃음> 클리어즈 자체를 네그 병제 보보레이젤 응. 뜨거 큐어링 하겠습니다 <웃음> 이번에 온비박 가게 미쳤던데 냉큼 샀지 뭐예요. 음. 그래서 그런지 다들 품절이 많이 떴더라고요. <웃음> 제가 버블리 챙겨드릴까? 음. 내려갔는데 버블리 올 품절. 어 버블리 넣으려 <웃음> 했는데 버블리가 품절. 그리고 그 우리 그 브리박스 에 넣으려고 이제 당첨받 제품 그 대인나시랑 막 이러고 넣었거때 음. 내려갔는데 품절. 품절. 제가 그래도 브리박스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어 보여 드려야죠 아 근데 내용물은 못 보여 드리겠다 왜왜? 풀고 풀 다시 볼게요 어 다시 그 미니 감독님 올라와서 <웃음> 묶어달라 해요 <웃음> <달라요. 웃음> 오케이 오케이 미니 감독님 올라와서 다시 묶어달라 해야죠 <웃음> 오케이 오케이 자 <웃음> 이렇게까지 했고요 여기 위에 잎사귀 그려도 되고요 그 뭐냐? 모, 몬스테라 몬스테라 몬스테라 아니면 트로픽 저백하나떡거 그래도 될 거야? 아니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왜? <웃음> <웃음> <웃음> 미경아 맡을게요. 일단은. 네. 그래도 되고 아니면 꼭그려도 되는데 일단 꽃부터 그려 볼까요? <웃음> 오늘 김부리의 날이니까 김부리부리 축하하고 먹어 주십시다. 네. 김부리예요? <웃음> 몰라요. 루나 맨날 부리부리라고 요 <웃음> 오늘 아트 있치찍치하고만요 이렇게 하고 꽃을 뿌릴건데 네 뷰리박스 풀려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준비 해볼세서 리얼라인젤 리얼라인젤은 저의 그걸 들어가있죠? 뷰리템을 처음에 이거를 퀴즈로 낼까 했어요 음. 얘로 실루엣에 넣을까? 하다가 이건 너무 다 알겠다 <웃음> <웃음> 이건 너무 약간 떠다 먹여주는 것 같겠다 그래서 얘는 빼고 다른 거 했죠 근데 다들 잘 맞추시던데요? 음. 코그릴 곳에 일단 구도 잡아줄게요. 일단 십자가 먼저 그리면 되는 거죠? 응. 저 그냥 맨날 십자가 안그리고 그냥 그리니까 한 번씩 구도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삐뚤어지길래 음. 그쵸. 뷰리템이 지금 퀴즈가 좀 최신템들이었죠? 응. 약간 별모양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어 리얼 라이너들 좋아요. 그래서 뷰티템이 계속 쓰잖아요. 저 거의 진짜 너무 오래 쓰고 있을걸요. 어, 이것도 이거. 품절 났던데요. <웃음> 어 맞아 <웃음> 어제 이거 어, 어제 이거 담아 드리려고 했는데 없었어. 얘는 이거 나오자마자 계속 이것만 썼을 걸요. 저는 라인즈. 맞아요. 중간에 잠깐 키젤 라인즈 썼다가. 응, 크림 제형, 응. 안,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고 다시 돌아왔어. 응. 음, 파레티 귀엽죠? <웃음> <웃음> 내가 또 자랑 향수, 내가 <웃음> 이거 풀릴때 자랑하고 안 했네. <웃음> 짜잔. 이거 사용 제품에 들어가 있어서 10% 할인 됩니다. <웃음> 이거 기존 마이블린보다 조금 더큰사이즈를 보면 되고요. 더 빳빳해요, 종이가. <웃음> 그리고 안에 50장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놓고 뭘들었 써도 될것 같아가지고 응 겹디 겹디 좀더 빳빳해 종이가 그래서 뜯어낼 때좀더 쉬울 것 같아 사실 내가 뜯어내는데 힘들어가지고 더 두껍게 달라고 했어 <웃음> <웃음> 우리가 만든 거라가지고 <웃음> 자 이렇게 할게그 다음에 꽃 하나씩 그릴게요 꼭 그리는 거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찍고 돌리고. 그래. 애기 감독님도 아는데. <웃음> <웃음> 네, 수동님도 안녕하세요. 그, 누나쌤이 브러쉬 좋다. 텐션 아, 장난 없네. 아, 아까 진비 브러쉬. 응. 아까 구도 잡은 거 대로 그대로 해주면 돼요. 두들 잡아놓으니까 훨씬 더 편하네요. 응. 확실히 찍고 돌리고, 찍고 돌리고 해주시면 돼요. 그데 이것보다 조금 더 두꺼운 오벌브러쉬였으면 좋겠는데, 오벌브러쉬가 어디 갔지? 이렇게 하고 키워내면 게요 아까운 거 아니에요? 모르겠죠요최진서 <웃음> 집중해서 입 벌리고 보고 있대요 <웃음> 이것보다 조금 더 두꺼운 오버브러시면 좋겠는데 두꺼운 오버브러쉬고 어딨는지 못 찾겠어요 오늘 루마슨은 있어가지고 갖다 달란 말도 못한다 yeah. <웃음> 맞아요 왜 파츠 <웃음> <같이> 써줘요? <웃음> <웃음> 왠지 가져오라고 말한 것같아 아니에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웃음> 그이 회사에서 어, 이 플라워 하는 거 구도 잡는 거 몰랐는데 이렇게 꿀팁도 얻어가게 된다고 응. 이렇게 하고 클리어 젤한번 얹고 난 다음에 위에 한번더 꽃 올릴게요 그래야지 약간 그 깊이감이라고 하기에는 꽃의 깊이감이라고 하기는좀 그런데 근데 이렇게 한번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아트했을 때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음, 뭐라 해야 되지? 바로 올리면 너무 겹쳐 보여가지고 맞아요 너무 겹쳐지는 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클리어젤 올려서 큐어링 하고 얘들 꽃잎 사이사이에 한 입씩, 잎한입한입더 그려줄 거예요. 네. 루나쌤, 와서 받아가요. 응. 출근이나 하세요. 루나 어머니, 화이팅! 귀여요 <웃음> 네. 루나 어머니, 루나 어머니, 루나 어머니, 루나 어머니야. <웃음> 뭐라 하는 거예요? 뭐야 아, 누나 어머니 편찮으셔가지고 내가 화이팅 하고 한 거야 <웃음> <웃음> 너무 갑자기 아니에요? <웃음> 그냥 갑자기 하고 싶었어 <웃음> 저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순간 저도 입을 벌리고 있었네요 집중하면 은쓱 벌어지더라고요 음, 요나쌤이 와 n a 단차! 차오버이하 하는 단차차주주위해해서래래 그래. 요즘 즘언어늘었었 <웃음> 오늘 a n t a t 데 n 시가 오늘 오늘 a Tanta. Tanta. Tanta. t a n 라 할까요? 저 오늘 계속 n t 있을까? <웃음> 카메누워 잡을건데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대로 하고 있으면 되잖아 <웃음> <웃음> <웃음> 미경아 닦고 그대로 사이에 들어갈게요 뷰리 쌤의 최애정 템은 몇개 정도 되나요? <웃음> 와 많아요. 아 근데 나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 듣는 좀 쓰는 것만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우리가 처음에 이거 퀴즈를 내야 되니까 뷰리 쌤한테 정리 좀 해봐. <웃음> 자주 쓴게 뭐가 있었지? 정리 좀 해봐. 근데, 근데 다들 또말 못해. <웃음> 막상 나뷰리쌤 정리하다가. 음... 음... 이간다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 음... 뭐있을까 이러면서... 음... 그래서 나온 게그 사진에 찍힌 그 아이들. 아직까지 그 부부가 있었다면... 아, 거기 들어갔죠. 그그 리스트에 들어갔죠. 근데, 근데 책상 서랍에는 있어. 여걸리는 거예요. <웃음> 그걸 드릴 순 없잖아요. <웃음> 응, 내 책상 서랍에 있지. 뭐였다고 벌써 30분이 지났지. 이렇게. 스케링 <웃음> <웃음> 할게요. 네. 아 근데 이 콜라와드는 진짜 스테디인 것 같아요 어디 가요? 너무 자유로우신 거 아니에요? <웃음> 진짜 안 자유로워요 <웃음> 제가 어디 갔나요? 저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저 일어나고 움직이는 소리도 다 들려요 저 어제 안갔어요 음. 아 맞아요 꽃 그릴 때 잘못하다가 찍히면은 되게 서운할 것 같다고 잘못 그리고 자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망고 진짜 망고 색깔의 클리어즈 살짝 섞어서 중간에 토닥토닥 이 작업은 꼭 들어가야 하는 것 같아요 끝부분에는 클리어젤 묻힌 브러쉬로 번지게 당겨주시면돼요 <웃음> 유세님이 원래 뷰리쌤은 제금 꽃잎을 한번다 그리고 했잖아요 응. <웃음> 원래는 꽃잎 하나 그리고 큐하고 꽃잎 하나 그리고 큐 하는 거 아닌가요? 어, 아, 그러면, 어느 세월에 꽃다구로 <웃음> <웃음> 세월이 안내뭘라잖아요 <웃음> 아, 근데, 그럴려면, 묽은, 묽은 걸 사용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 라인제 사용하면, 찍하니까안 겹칠 거예요. 음. 아, 그리고, 이거, 루나쌤이, 이거 이렇게 이쁘게 정리해놨더라고요. 이거 저번에 들고 왔는 게 썸머였잖아요. 응. 이거 파스텔. 내가 더 예쁜 거 나올 거라 했잖아요. 색깔 다양하게. 아, 이쁘다. 파스텔 클라우드 이쁘죠. 이것도 사용 제품이 안 넣었네. 근데 쓸게 아니어서 안 넣었어. <웃음> <웃음> 되게 당당하다. <웃음> 다른 점이라고 하면 파랑색이랑 초록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닌데 핑크색? 어. 직 아, 몰라. <웃음> 네? <웃음> <웃음> 핑크색? 하고 이렇게 좀들어가있어요 색깔이 좀 달라요 살짝 보이시죠? 응 어, 신상 라반 때 미루란쌤이 하셨는데 이걸로 마블한 거 정말 예뻤대요 응 이거 예뻐 나가붙다잖아아 <웃음> <웃음> 근데 신물로 보니까 더 반짝이고 예쁘다 응 근데 나는 요금쟁반 작은 게 어디 갔나 했더니 거기 있었네요 아이고 루나가 썼어요 이거? 아, 아니 야 근데 둘다 원래 우리 거야 있다고요? 원래 스튜디오 거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아니에요 이거 원래 저희 거예요 그래요? 루나 이거 원래 우리 거지 <웃음> 이거 원래 저희 자리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네, 네. 그때 그 1부에 울스라고 줬던 거예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음. 아파스클라드 신상 맘안 보고 개 타셨다고? 음. 중간에 음 저거 저번주인가 저저번주에도 뷰아행 사용자품에 넣어가지고 때도 10% 할인했었을걸요 음. 해인님께서 터치 모여있는거 보고싶다고 잠시만요 음. 이거 투코타 하고 이렇게 가져면서 필색 모래는 줄 알아요? 열로 화이팅. 왜냐면 열로 님이 사용 제품 다 걸어야 하거든. <웃음> 파츠라고 이만큼 해 가지고 막 주섬주섬 가져서 꺼내는 거예요. 응 <웃음> 음 맞아. 내가 이걸 위해 오늘 파츠 챙겨 왔지. 아니 제가 파츠를 정리를 안 해가지고 폴리백에다 담겨있거든요 정리를 아이고. 해야 되는데 <웃음> 이렇게 봐오 이게 보면 열기 놀래게 이렇게 담겨있거든요 이게 정리를 아이고.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 저 문득이 뭐예요? <웃음> 파츠요 <웃음> 저기서 골랐습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어디 거예요? 사라센 거요. <웃음> <웃음> 다 사라센 거요. 사라센 띄우고 파츠 검색하시면 쭈르륵 나옵니다. 이렇 <웃음> 사라센 띄우고 파츠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무슨 <웃음> 님 <요로님> 울어요? 에 울런 님 걸지 마시고 그냥 사라센 띄우고 파츠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에 검색해 보세요. <웃음> 그리고 그거 링크를 보내세요 그냥. <웃음> <웃음> 코로 그냥 사용 제품에 걸어 계셔야 될것 같다고. 내가 네. 그러니까 사야센 띄우고 파츠 그거 그냥 링크 보내자. <웃음> 어, 나중에 하나씩 또 보여달라고 해주셨는데. <웃음> 네, 알겠습니다.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수술? 이거 수술이라 하더 그 가운데 이렇게... 톡톡톡 있는 그거 아니에요? 응 맞아 가운데 보면? 근데 이거를 살짝 너무 위에 올렸네 번지게도 해줘야 되거든요 형 응.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본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톡톡톡 두드리면서 라인 그려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음. 아까 애기 감독님이 말한 것처럼 수술이 맞아 톡톡톡톡 그 하나씩 점점점점 돼어 음. 있네요 응. 그리고 그거를 약간 브러쉬로 톡톡 쳐서 번지게끔 보이게? 왜뭐 찾는 거 있어 파츠? 설마 이거, <웃음> 설마 이거 다 걸게요? 그냥 사라진 파츠 걸어요 <웃음> 진짜 무모한 짓이에요 <웃음> 그 무모한 짓 누가 갖고 누가 지금 <웃음> 아 지금 하는 거는 그 디젤 디즈니 페인팅이죠. <웃음> 네, 사실 제가 쓰면 안 되는 건데. 디젤 디즈니 페인팅의 그 반비 반비 컬러인가? 살짝 맞아. 반비 컬러. 네, 원래 제가 쓰면 맛있는... 안 되는데 그금꽃 수술 하고 있어요. 디즈니는 원래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라인들 얇게 그려줄게요 이거 라인 그릴 때 계속 같은 방향만 그려주지 마시고요 한쪽에 오른.. 왼쪽 꽃잎 하나에 왼쪽 그렸다면 반대쪽은 오른쪽? 오른쪽을 조금 감싸주는 거? 요런이 음. 음. 김불이가서 빡딱 빡한대나요 얼른 왜? 나 오늘 2주년이야. <웃음> 요루님 오신 지는꽤 됐어요. <웃음> 그리고 꽃에서 나가는 심지들도 좀 그려줄게요. 저 이렇게 그리니까 입체감이 더 살아나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아 윤재님이 꼭 그리면 맨날 이 부분에서 멈, 망치신대요 어다 아, 그리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선을 응. 차라리 다그리지 말고 군데군데만 음. 그리고 하다가 그냥 지우고 싶으면 그냥 깨끗한 브러쉬 같은 걸로 스퀘어 브러쉬? 스퀘어 브러쉬로 그냥 닦으셔도 되니까 스퀘어 브러쉬로 닦고 싶은 거 있으시면 그냥 이렇게 쓱쓱 밀어서 닦으셔도 되고 아니면 툴로 툴로 닦아도 되니까 응. 네, 꽃결이 꽃잎보다 더 눈에 띄는 기적 응. 생화 붙여놓은 것 같다고 응, 어 그리고 라미님처럼 인스타에서 보시는 분들은 좀더 좋은 화질과 선명한 화질로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로 넘어서 봐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이고, 흰색으로 점점점점 칠해주고 그면끝 응. 아니면 위에 뭐 글리터 그 뭐라하지 투명 풀 글리터 해주면 조금 더 빛나겠구나 아니면 얘들 클라우드 클라우드 글리터 그냥 응. 이렇게 위에 큰 입자들만 톡톡톡 올려줘도 예쁘겠고 아니면 끌레르 어 끌레르 해도 예쁘겠다 응 끌레르로 포인트 줘도 예쁘겠죠? 응 그런 식으로 포인트 주고 싶으면 포인트 줘도 돼요 중간에 진짜 꽃이 피어나는 것 같네요 교수님 막 이리저리 고막 아무튼 막 준비 못했어 해도 이렇게 이런 그런 예쁘게 한다니까요. <웃음> 왜요? <웃음> 너무 쉽 너무 누구나 할수 있는. 것 그냥 아니, 아니에요. 준비 안한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진짜 꽃 같다고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요 이벤트 당첨자는 이따가 발표할 거니까 끝까지 봐주셔야 해요 하고 그 트로피칼 잎도 똑같이 꽃잎이랑 똑같이 그렸거든요? 찍고 돌리고 그래서 다를 건 없어 요탑 칠해줄게요 네 벌써 아트 끝이에요? 네 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더 빛나게 해주시고 싶으시면 클레르나 아니면 클라우드 글리터 같은 거 살짝 톡톡 올려주셔도 되세요. 음. 당첨자 얘기하니까 한분 괜히 두근두근한다. 음. <웃음> 아니면 약간 바탕이 여름 분위기 나니까 스티커 올려도 예쁠 것 같은데요. 음터 리버티. 음, 저도 스티커 가져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로도 예쁠 것, 같고, 예뻤을 것 같긴 해요. 음. 아니면 테두리 라인 따도, 저도 여기에는 테두리 라인 따놓긴 했거든요. 흰색으로 음, 이렇게. 예쁘겠다. 약간 대충 따는 라인. 약간 빈티지스럽다 어, 바탕이 약간 그래가지고 음. 빈티지스럽게 따긴 했어요. 이쁘죠? 이렇게 끝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오늘 아따가 출책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아따는 요플라워 아트 해주시면 됩니다 음. <웃음> 이뻐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 또 벌써 끝이에요? 네. <웃음> 이제 뭘뭐 거예요? 파츠 보달라길래 파츠 뭐 파츠 구경해요. 여러분. 파츠 <웃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여기 파츠 보러서. <웃음> 아, 파츠 보러서. <웃음> 파츠 보러 파츠 보러서. 파츠 쓰면 제가 고른 것들이에요 <웃음> 이것도 되게 예쁘던데? 이거 중간에 나비, 나비 여기 끝에 들어가있어서 음, 요즘 나비가 또 유행이잖아요 음. 나비가 너무 유행이야. 나비 음.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 <웃음> 아유, <정말. 웃음> 오늘 아트에다 <앞에도> 나비 있잖아요 <웃음> 나비 이것도 있어 음. 음, 우와 뭐예요? 색깔 되게 톡톡하다 로즈골드랑 음, 골드랑 해가지고 스리 d 나비 음, 날개가 위로 솟구쳐있어 그래서 나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음, 음. 검은 발탕이 절실하대요 우와. 잘 안보여가지고 지금 열로님 저거 다 걸고 있는거 대단해 <웃음> 검은 발탕? 검은 바탕에해달라고잘안보에있 응? 가셔가지고. y 어... 잠 n 요 night <웃음> ago. <아이고>, a <검은 바탕이 웃음> 아 ah, ah, ah, ah, 아아 ah, 저거 저거 저거 저 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저기 있는 저기 위. 위에, 위에, 위에. 원래는 그 액자, 액자에 그 바탕 있는 그 아래 너노 시야에 그 그거요. 아 말을 해요. <웃음> <웃음> 이러면 잘 보이죠? 됐다. 이따 오늘 아트를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전체적 있는 거아한사식만 하자. <웃음> <웃음> 이런, 이런 보이죠? 뭐 보이죠? 이렇게 하면 보이긴 보이죠, 여러분? 뭐, 올리는 거 뭐, 보여드릴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웃음> <웃음> 어떡하실 거예요? 알겠까 <웃음> 아, 그러니까 빨리 뭐뭐뭐 뭐, 뭐 올려줘 뭐. <웃음> 어, 단존나거나 품절된 제품이 있어서 요런님께서있는거는 최대한 다 끌어가지고 올려주셨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희 상세가서 파츠 남아있는거, 제품 이거 보여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짜잔하고 보여줄 수 있거든요 지금 웬만한 파츠는 제가 지금 여기 안 꺼내져 있어서 들고 있어가지고 예쁘죠 음, 그러면 파츠 올해 바탕을 내가 만들고 있을게 그리고 아직 당첨자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하츠만 했어요. 파츠만 올리고 당첨자 발표할게요. 음. 그리고 차차 님께서 꼭 구도잡는 거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음, 알겠어요. 당첨자는 지난주 아따와 출첵 당첨자 먼저 발표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뷰리 박스의 1등, 2등, 3등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를 발랐고요. 꼭 구두 잡는 거. 투두 투두. 참준야 때문에 케이크 내일 해달래요. 아 오우 어, 나 그거 어제 생각났어. 어제 자기 전에. <웃음> 오늘, 오늘 자기 전에 딱생각났더라아 케이크 할걸엠보로 이러면서. <웃음> 제가 근데 저번주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아 진짜? 나 못. 뭐... 케이크로 아트리얼하고. 어 아, 기억나. 아..이거 들었어 <웃음> 아까 꼭 그.. 어? 지금 들어오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건가? 어? 들어..돼요? 지금 뷰리샘 바르고 있어요? 컬러? 네. 네 어?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되요. 음. 소리도 괜찮죠? 소리 들리시나요? 화이트 시럽 바르고 있습니다 으악! <웃음> <웃음> 예이 예쁜 요 예쁜 이에요 예쁜 분요이요요요요요예이에요예분요요 예쁜 분요 <웃음> 유튜브서한 번만 다시 해줘요 <웃음> 아니 유튜브 멈추는 동안 꺾고도 했잖아요 <웃음> 아예 다시 해줘요 아나이주년이잖아요 <웃음> <중요시잖아요. 웃음> 그래 어, 그래 먹늘면 12시 50분까지 채워 <웃음> <웃음> 자다 <웃음> 바탕 다 했다 꽃을 그리고 싶은 위치에 십자가 그립니다 선 대충 그려도 돼요 그렇게 일직선 안 맞춰주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꽃잎으로 가려질 거라 가지고 자 이렇게 그려요 네. 간격만 어느정도 일정하면 돼요 네. 에이 진짜 불은다닦아놨구나 <웃음> <웃음> 아까 인스타에서 물었다며? <웃음> 어, 나 유튜브에서 방금 딱 음.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눌러주고 빼요. 네. <웃음> 죄송해요, 여러분. 눌러주고 빼요. 저희가 똥꼬미라서래요히터가그왜 <웃음> 음. 공포 영화 같은데 보면 막. 색깔 여러개나 막 지지직 거리잖아요 그 있잖아요 옛날 tv 그 상태가 된거예요 옛날 tv만 지지직거리서그 어, 알죠? 나오는데? 그 약간 홀로그램 그게 홀로그램이에요? 그있잖아 은색 은색 화면 나오는 뭐, 지지직거리는 그 지지직 어, 지지직 어, 거 은색 <웃음> 뭐 지지직거리는 거 홀로그램 지지직거리는 거그 상태가 돼가지고 음. 잠깐 맛이 갔어요 죄송해요 음. 이런식으로 맞춰주시면 되십니다 네. 눌러주고 빼주시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젤 올려가지고 단차 맞춰주신 다음에 사이사이에 올려주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아까 질문이 하나도 들어왔는데 아까 뷰리쌤이 그 왕꽃 파츠 올리셨잖아요 야. 그 라비앙 로즈 야. 그거 하면은 밑에만 클리어젤로다 채워주면 되나요? 아 그거 저 밑에 구슬 달려있거든요 음. 구슬 다 떼고 붙였어요 근데 구슬을 뗄때 그냥 떼면 걔들 비즈로, 비즈로 만든거여가지고 들어만 한입 한입 다 떨어지거든요 내 랩이 어디있어? 이렇게 보면, 이게 앞면인데 초점 맞춰셨어요 <웃음> 이게 앞면인데 뒤에 보면 이렇게 구슬 있잖아요 요거를 떼고 붙이는게 좀 편하거든요 아니면 옆, 옆에서 보면 이렇게 봉띄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그냥 그냥 지금 딱 떼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지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여가지고 우스스스 다 떨어져요 그래서 윗면에 먼저 그 클리어 젤로 얇게 도포 다 해주고 사이사이 클리어 젤로 도포해주고 여기도 클리어 젤로 여기 얘들 끝에 꽃잎 다 묶어주고 난 다음에 얘네를 망니퍼나 가위로 잘라주고 얘네들 동그리만 제거해주고 붙여주면 돼요 도움이 되셨나요? 응 얘가 실한 개로 이 꽃잎들이 다 연결되어있는 거여가지고 이 그냥 동그리만 제거하면 꽃잎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냥 그래서 어, 그래서 클리어 젤로 먼저 꽃잎들을 다 묶어준 다음에 이 위에랑 옆에랑 뒤에 얘들 다 묶어준 다음에 이거 동그라미 떼고 붙인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뭐 그러게 너무 귀찮은데요? 라고 하면 그냥 이거 그냥 붙여아 <웃음> <웃음> 너무 귀찮아요 그러면 뭐유해님께서 이쁜데 약간 손이 많이 가는 거라고 응. 복잡하다고 응. 아 그럼 뭐, 뭐하러 뭐 그래요 어차피 나는 1,2주밖에 안 붙일 거예요 일주일만 붙이고 뗄 거예요 그럼 그냥 붙여 <웃음> <웃음> 저 역시 이쁜 <예쁜> 건 쉽게 <웃음> 얻을 수 없죠 <웃음> 근데 이거 어차피 비지로 돼 있어가지고 위에랑 밑에 클리어 젤로 좀 하고 붙여 놓는 게 조금 더 유지력이 갈 수도 있어요. 음흠. 얘가 실로 돼 있어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음. 요즘 비지가 유행이긴 해. 여기저기 다 비지. 음. 그래서 뭘 하면 되죠 이제? 아까 저거 흰색 실로까지 발랐어. 음. 그다음에 뭐였지? 파츠 붙이는 거. 음. 무슨 파츠를 붙일까요? 원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다들 생각해봤겠죠? 어휴, 갑자기 등에 식은땀이나와 나도. <웃음> 아, 이거 보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높아 보여서 구매를 안, 한, 안 하셨대요. 음. 이 방법은 다 있었구나라고. 다 있죠. 서연님께서 리본 파츠. 아, 리본 파츠? 음. 제일 빨리 왕꽃 그꽃왕이 라병 로즈도 붙여달라고. 지 라병 로즈 어차피 품절이어가지고 야구로만 할려고요. <웃음> 근데 꽃원카츠가 많은데요, 인스타에. 아, 진짜? 응. 아, 네. 괜찮아. 아, 하는 방법 때문에 그러지? 그런 것 같아요. 어, 알겠어요. 이거 우리 칠샵 벗. 음, 아무튼 설명해 주신 김에. 오늘 약간 날 도와주지 않는 날같아왜 <웃음> 출근길부터 시작해서 아 맞아 오늘 감전됐대 <웃음> 감전됐 감... 감...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단, 단 단전 됐대 감전이 아니라 <웃음> 단전 됐대 감전됐으면 못난 못했어요 아 이제 여러분 1시간이 지나서 살짝 꺼질 것 같아요 다시 끌테니까 뭐, 다시 다 들어오셔서 당첨자까지 뭐.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음. 단전이요. 제가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데 지하철이 단전이 돼가지고 안 간대요. 그래서 돌아돌아 돌아 버스 타고 왔잖아요. 돌아돌아. 돌아. 저도 저 못할 줄 알았어요. 표갱 이준현 미니 감독님한테 맡기 맡기려고. 저 그냥 연차 쓸게요. 저 오전 반차요. 도저히 못, 가겠네요. 못 가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출근해야하나 싶네요 <웃음> 와그 만원 버스랑 그쵸 4호선 하... 나도 4호선 타고 왔는데 저 오늘 그 당국에 행만 그랬어요 오이도행난 그랬고 음. 언니 진짜 아, 연로님 멋있다. 택시 타고 죽군 저게 진정한 연로지. 야, 전, 왜 연로겠어, 연로가? 저는 되게 고민했거든요. 앞에서 이제 다들 올라와가지고 버스 정류장 서 있는데 다들 택시 타고 가시더라고요. 아니, 연로가 왜 연로겠냐고. 저는 고민을 되게 하다가 안 된다. 돈을 아껴야 된다. 꾸역꾸역 <웃음> 버스 타고 왔죠.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흰색 섞고 싶은데? 스크래치에서 약간.. 스크래치 그라? 아니 스크래치에서 약간 핫도그 냄새가 나 응? 스크래치를 내서 핫도그 냄새가 이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약 <웃음> 핫도그 냄새가 나지 않나? 네? 약간 머스터드.. 캣.. 뭐 캣? 캐모? 어? 이 느낌은 약간 가을 느낌 아니 캐첩 머스터드 응? <웃음> 음? <웃음> 케첩 모스터드 냄새가 나는데? 살짝? 살짝 케첩 모스터드 냄새가 나요 스크래치 기법입니다 여러분 응 음, 근데 새로 안 하고 가로로만 <웃음> 지금 뷰리선 <뷰레쌤> 배고프다 배고파 <웃음> 이따 먹방 해야 된다 <웃음> 배고프다 배고파 아 이걸로 근데 동양화 아트한거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번 날 잡고 할까 생각 중에서 오~~ 음, 예쁘겠다 응, 구름이랑 산이랑 강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 스크래치, 가로로 스크래치 하고 후다다다 끝났던데? 근데 음. 또 내가 하면 또또 또 오래 걸리겠지 또 <웃음> 아, 여러분들이 느끼는 마음이 나가 느끼는 마음은 똑같아 맨날 동영상은 5초만에 끝나거든요? <웃음> 나는 맨날 뭐 이상한 뭐 아라비아 영상 뭐 러시아 영상 이런때 보면 5초만에 영상이 끝나요 <웃음> 방고후 뷰고 동영어 하니까 약간 화투패가 <웃음> <웃음> 인스타가 꿈꿔또 이번에 <웃음> 안되겠네 오늘날 도와주지 않는 날이다 색깔 너무 근데 어두운데 그런데 치 올리기 싫은데. 그런데 약간 그 약간 선셋 느낌도 나고 그래요. 딱그 노을 질 선셋. 어 해방이님께서 그 외국 그런 동영상 주로 어디서 보시냐고. 아 그런 거? 제가 하도 그런 거만 봐서 덕복이에 그것만 써요. <웃음> 그래서 내가 뭐라 할 말이 없어. 아니면 핀터레스트 그 그러니까 핀터레스트도 뭐? 어? 내가 하도 그것만 봐서 핀터레스트 t e 그것만 떠요. <웃음> <웃음> 어머 뭐 어떡해? 내가 태그해 드려야 되나? <웃음> <웃음> 내가 그것 n <때문에> 면 해빵이님 태그해줄거요? <웃음> 해빵이님 태그해서 이것봐 이렇게 해줘 이걸로 해야지 보고싶은 색깔 있요요탕탕이깔고올릴게 t p i n t e r 빨빨빨빨빨빨빨 빨리 e 빨리, 보 빨리, 빨리, 빨리. 보라 i n t 어 번째 보라 아니에요? 여기서 봐서 좀 아니면 하늘, 청록 보라 맞네요 보라, 보라 두 번째 <웃음> 그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맞지 않아요? 응. 이거 맞지? 응. 그, 그거 같은데? 요즘 눈이 침침해가지고 나 그거 안가졌다 밑에 혹시 영상보고 있는 사람 있으면 그것 좀 갖다줘 빨리빨리 <웃음>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뭘요? 빨리 디젤 글리터 믹서? 어, 아, 글... 어 디젤 글리터 믹서랑 그 다음에 위에 팔릿이 납두는 데 보면 진비도 있어요 진비 믹스 어 믹싱제 빨리빨리 <웃음> 빨리빨리 빨리. 어떤 거예요? 민영 언니 들으셨죠? 디젤 글리터 믹서 신상하고 팔리시 놓는 쪽에 보면은 진비 새로 나온 거 있대요 갖다줘요 그 다음 <웃음> 그럴 동안 난 이걸 하고 있을게 연민님께서 이거 살 거라고 볼 때마다 너무 예쁘다고 그리고 꿀진님께서 때마침 진비에서 나온 믹싱젤이 궁금했다고 아 그거 나 사용 제품에 걸어놓고 안 가져왔네 음. 안 빼먹으면 뷰리가 아니지 그렇지. 어와 빨라 <웃음> 우와. <웃음> 엘레, 우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있어? <웃음> <웃음> <웃음> 미니 감독님 혼자 <타는> 탄 에스컬레이터 있나 보다. <웃음> 쟤는 유명했어 작년부터. <웃음> 진짜 빨라. 어 쟤는 유명했어. 미니 감독님은 진짜 빨라. <웃음> 웬만하면 그 너너와이프 타입 탑이나 클리어제 같은 거좀 사용해주면 좋아요. 뛰오셨나봐요 <웃음> <웃음> 쟤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비와킹 할 때. 응. 저 호로로로 짜라짜자가 짱 감독님이에요. 맞아요. 저 <웃음> <제> 닉네임부터. <웃음> 진짜. <웃음> 저래서 짱 감독님이에요. <웃음> 여러분 왜짱 감독님인지 알겠죠. <웃음> 여러분 지금 오신 분들은 아우 저 손톱 왜 저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 약간 이벤트성이었어요. 퍼포먼스 퍼포먼스였어요. 손톱을 반이상 잘랐답니다 여기서 드디어 잘랐어요 드디어 애기 감독 아니 그 미니 감독님이랑 약속했거든 어제 약속하더라고요 제발 좀 자르자 다시 기르자 음, 짧게 잘라서 연장을 하든 지지야 지지 GG. 음. 1년째 뭐야 이게 1년 넘게 이러면서. 알겠어 음, 지애님께서 저 믹싱젤 사서 오늘 받았는데 오늘 한번 보고 한번 잘 사용해보세요 뭐가 궁금할까 아 꿀지니께서는 진비에서 나오는 것도 궁금하다 하셨거든요 아 진비에서 나오는 거 구멍 조금만 뚫어요 여러분들 많이 그거 한 번에 은박지 다 뜯지마 나 은박지 다 뜯었다가 활롤롤롤 거려가지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번에 리뉴얼 돼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되거든요 디젤에서 새로 나온 거 응, 흰색 돌리면 돼요 음, 편하다 응, 흰색 돌려서 자, 묽음의 차이를 봐요, 여러분 이게 디젤 음. 어, 퍼지는 게 보여요 이거 뚜껑 열면 그 은색, 그 폼클렌징이나 치약에 붙어있는 그 은색 있잖아요 네. 있거든요? 그거 중간에만 핀셋으로 빵꾸 뚫어요? 빵꾸 아. 뚫어서 사용해요 이거 그냥 이렇게 다 뜯지 말고 다 뜯은 거 후회 중 그래서 보관할 때 이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누나 쌤이랑 저랑 이렇게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음, <웃음> 이렇게 거꾸로 콩크리니처럼 보관하면 밑으로 떠올려거든요. 거요건 진기. 음. 음. 음. 아 그러네요. 더잘젤 메이커도 뷰티템이긴 했죠. 어 맞아 맞아. 참상 진짜 많이 썼죠. 등원 가격도 되게 저렴해가지고. 자, 이게 진비. 비 얘가 디젤. 응. 근데 약간 그것도 있어. 클리어한 차이. 어, 보여요. 차이. 이게 실제로 보면. 딱 보인다. 실제 보면 보이는데 카메라선 좀 차이가 나아 영상에서도 그 화이트 바탕에 왔을 때, 그러 보였어요. 그 투명도가. 음. 지금도 살짝 나요. 어떻게 해야 더잘 보일까? <웃음> 화이트의 헤어 보이니? 보이지 않아요? 약간 그.. 아, 하여튼 내가 말로 하면 아우, 까여서 안 되는데. <웃음> 아 까여서 여러분, 안되는데 보이죠? 여러 얼추 보일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판단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하시는 쪽으로 어, 클리어가 달라요 근데 원래 말 자체가 클리, 글리터에 섞어서 쓰라고 한 거여가지고 <웃음> 준비가격도 착하고 디젤도 착하고 다 착해요 요번에 양도 어마무시하고 다시 라뺑무주 음, 휴가님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왜 아니야 아 맞아요 그냥, 그냥 빠따거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말하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 저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연락 와가지고. 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유 그냥 더잘써 제일 싼 거. 어차피막 막, <웃음> 그냥 막쓸 막 거잖아. 막 쓰고 재킷거잖아요 글리터 쓰는데 쓸 거고 브러시 닦는데 쓸 거고 그냥 뭐뭐 뭐 아무데나 글리터 그냥 클리어 젤로쓸 건데 뭐윤지 <웃음> <웃음> 너무 귀엽다 휴가 맞대요 룰라 쌤 오늘 연차 휴가 <웃음> 그럼요 아, 음, 휴가 맞죠 <웃음> <웃음> 응, 루나 휴가 거 어떻게 알아? 어. 루나 휴가 거 어떻게 알아? 아 맞다, 아. 아, 맞다. 내가 말했지 <웃음> 아니요 루나쌤 루나쌤 두통때문에 그래요 누가 말을 들럽게 안들어가지고 편두통어대 <웃음> 너무 TMI 아니에요? <웃음> 그래 나야 나좀 <웃음> <웃음> 아, 금장판에 붙여놓은 거는 요번에 나온 사라센의 썸머 클라우드입니다. 얘는 썸머 클라우드고. 어. 아, 지금 쓸 거는 음. 파스텔. 최근에 나온 게 파스텔 클라우드거든요. 음. 그래서 파스텔 클라우드 사용할 거예요. 지금 올려져 있는 게 파스텔 클라우드. 음. 음. 파스텔 클라우드에 지금 두 번째 거 보라색 컬러 글리터 젤을 섞어볼게요. 음, 이거는 디젤에 섞어볼게요. 음. 왜냐면 디젤을 우리가 조금 그랬으니까 조용 <웃음> 해요 <웃음> <중이에요>, 뭐가 그했는데요 <웃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빨리. 어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디제도할 거라고 <웃음> 글리터 클리어젤에서 크면 얘네들이 원래 그 커다란 난사 가루도 있거든요? 커다란 난사 가루가 있는데 이게 와 진짜 이쁘다 <웃음> 어, 커다란 것들이 클리어젤에서 바스스 다 부서져요 예쁘다. 응, 바스스 다, 다 부서지거든요 얇게, 그래서 얇게 다 부어서 만들어 준. 근데 이거 진짜 얇아가지고 오, 근데 진짜 예쁘다. 그 뭐지? 그 뭐고 바세린? 바세린이랑 섞어가지고 그 원래 워터밤 갈때 눈에 바르고 몸에 바르고 하는데 <웃음> 이제 못까저 제가 작년에 워터밤 갈때 회사 글리터로 얼굴에 토끼 붙이고 별 붙이고 있었는데 버젤이네 올해는 못 가네? 또렷 아 이쁘다 우와 장난 아닌데요? 이거 진짜 이쁘다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진짜 2주 전부터였나? 2주 전부터였지? 음, 음. 응, 2주 전부터 썸머 클라우드부터 얘기했잖아요 썸머 클라우드도 너무 예쁘고 고지 쓰면 더, 그러니까 어, 고지 쓰면 색깔 더 나올 건데, 걔들도 더 예쁘다고. 와, 미쳤다리. 그래, 내가 했잖아, 말했잖아. <웃음> 근데 파스텔에도, 근데, 그러니까 그, 썸머에도 파스텔이 없는 색깔들이 있거든요? 응, 얘는 애... 두개다 있어야 된다. 응. 응, 그래서 너무 예뻐. 얘가, 너무 얘가 썸머고, <웃음> 얘가 파스텔이거든요? <웃음> 보면 색깔이 다 다양하게 있어요. 뉴 뮤리템 이게 쓰기가 가루가 날려갖고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막상 이렇게 섞어서 그 저장해놓으면 되잖아 통에 <웃음> 어 미신일도 그냥 이거랑 똑같이 섞어서 사용해주시면 돼요 음. 준비 것도 그래서 그냥 해서 보관해놓으면 돼 미리 어직히 이렇게 큰 입자 잘안쓸 거잖아 <웃음> 그대로 다 자잘자잘하게 쓸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잘자잘하게 그 글리터 젤이랑 클리어 젤이랑 섞어서 바레트에 미리 만들어 놔요. 오늘은 단서사업보가좀 늦죠? 좀 기다려줘요. 아, 벌써 2 0분이요 <웃음> 네. 아다됐어 어차피 이것만 하고 계속 시리즈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윤지님도 전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네일 글리터 얼굴에 다 뿌리고 놀았다고 음. 응. 얼굴 할 때는 약간 바세린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고정 픽스 그거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응. 응. 이렇게 하고 이제 큐어링 끝나면 뒤에 돌 그거 동글동글한 애들만 빼주면 돼요. 음. 왜왜 웃어요? 왜 혼자 웃어요? 음. 이상해요. 아, 약간 저 이상해요. 필쌤이 아까 저그 파츠 때문에 그러잖아요. 나파츠 왜? <웃음> 파츠 너무 많이 해서 <웃음> 힘들어가지고. 음, 아니요. 아아 아, 정신 나간 거예요 <웃음> <웃음> 발표할 거예요 장 감독님 잠시 기다려 주세요 할거요할 거예요 여러분도 잘안 보일까봐 밑에 흰색 깔고 위에 이거 파스텔 할게요. 다, 다 같은 실로만 연결되어있는거라가지고쟤 어, 왜저래? 왜 <웃음> 짱간돈님 응모하셨나본데요? 라고 <웃음> 우리몰래 응모했어요? <웃음> 네. <웃음> 이렇게 하나씩만 떨어지거든요? 아 손에 붙이고싶다 손은 올릴 곳이 없어요. <웃음> 어 이거 안 들어가죠? 언니요 음. <웃음> 엄지는 올라갈 걸요. 엄지 발톱? 짜증 <웃음> 나. <웃음> <따, 좀 따. 웃음> <웃음> 이렇게 안에 낚싯바늘인가, 이거? 응, 낚싯 바늘인가 있고, 응 낚시 고정에는 비늘. 음, 낚싯바늘도 같이 떼주시면 돼요. 어차피 음. 안에 파츠로 다 같이 붙여놨 그거 파츠젤로 음. 클리어 젤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안에 높이 다 됐죠? 이전 음. 이벤트에 두 번째로 달았다가 수정도 있다고해 하셔서 <놀람> 불래브래고서 다시 올렸어요. 잘하셨어요. 영민이.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올리고 응 음, 파츠 올리고 바로 끝낼게요 당첨자 하고 응 음, 음. 이거 바르고 당첨자로 발표할까요? 어떡할까요? 어 파츠, 당첨자 발표해야죠 올리면 꽃이 인데요. 죠네 수정이 있었습니다 해빵이님 제가 글을 수정을 해서 제가 인스타스토리에 글을 수정을 했으니 제 한번 확인해주고 혹시나 네 제가 다시 올렸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그 힌트를 다들 다른 걸로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어 정말 1등이 없을까봐 <웃음> 1등이 없을까봐 제가 힌트를 더 만들어 수정을 했어요 이거 짱이야 짱이들 여러분 거기 진짜 무슨.. 클리어에 하면 진짜 예쁠것 같아요 저는 밑에 지금 화이트 깔아놨거든요 잘 안보일까봐 이거 각도에 따라서 보라빛 보이는 거 보여요? 와. 빔 쏘는 것 같아요 응 퍼져 퍼져 근데 예쁘다 했잖아 <웃음> 어떻게 당첨자분 지금 해야니 올리고 해요? 올리고 바로.. 올리고 당사 발표하고 바로 끝내요 <웃음> 그리고 먹방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첫 댓글부터 들려서 <웃음> 걱정되셨을 것 같아요 <웃음> 저 진짜.. 여러분 <웃음> 올리는 거 보고 <웃음> 어떡하지? <웃음> 클리어제 올려주고 네네 네, 1등 이든 3등 전체 다 발표할 거예요 소블링이 일단 저번주 뷰아킹 아따와 출첵 먼저 발표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벤트 했던 뷰리템을 맞춰라 1등 이든 3등 전부 다 발표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링하면 되겠죠? <웃음> 하, 내가 가진 라비앙로즈 이렇게 다 썼어 두 개밖에 없었는데내 <웃음> 손에 못써 떼서 다시 써요 아! <웃음> 아 품절납 됐는데 이제 나못써내 손에도 못써 <웃음> 뭐, 그래. 당첨가 발을할 거야,죠? 이렇게 해서 옆에 다 채워주시면 되시고요 오버레이 해주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네. 탑 메꿔주시면 되세요, 여러분 당선다 발표할 거예요? 네 할게요 네 저번주 출책과 아따 이벤트 당첨되신 분입니다 출책은 꿀 언더바 진이시구요 아따는 아로스 5072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은 사연쌤 뷰리 계정으로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주소를 보내주시면 상품을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드려 이분은 저번주 비아큐인출첵과 아따 이벤트 당첨되신 응. 분입니다 오늘도 아따와 출첵 역시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제 도키도키한 <웃음> 뷰리박스 <웃음> 뷰리박스 한번 공개하고 할까? 하고 나서 다 발표하고 나간지 보증이 왔지 않을까요? 그럴까? 응 그래 응. 그러면 여러분 두근두근 뮤직비왔오라 당첨되신 분 나옵니다 보이세요? 자 1등 오 언더바 프리티 언더바 넬일님이시고요 2등은 멍 언더바 넬일님 네일, 네일 언더바 푸님이시고 3등은 파라독스 0512님 꾸꾸 뭐, 꾸적 꾸적걸 언더바 넬일님 정미영296님이십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2등이신 분이고 저는 인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거 2등이신 분, 3등이신 분, 어 축하드려요. 모두 축하드려요. 다인님 계시네요. 축하드려요. 모두 축하드려요. 지금 인스타 네일쿠님도 계시거든요. 오. 모두 축하드려요. 짱인데? 진짜 한번더 뽑혔구나 응 음. 진짜 다 들어와서 좋네 축하드려요 <웃음> 신기 신기 아, 축하드려요 진짜 박스에 보이는자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걸요 이주년 축하합니다 먹방을 할지는 뷔리스바드 안 알려줬거든요 아니야 사진 찍으려면 이거 해줘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웃음> 짜잔 케이크 예쁘죠 짜잔 짜잔 <웃음> 못가요왜 주즘 축하해요 뷰러들 사랑해요 짝짝짝 귀여워 <웃음> <기가워. 웃음> 다들, 다들 축하 이모티콘 빠바바바 올려주시네요 감사해요 다들 감사합니다 <웃음> 완전 이쁘다 축하해요 이렇게 순식간에 방송은 끝이 납니다. 아침방송이 <웃음> <웃음> 뷰리박스 아직 공개 안했어요 <웃음> 먹방하고 끝낼 거니까. <웃음> 네. 어, 그러면 잠깐 치워 드릴게요. 아, 그럼 저는 내려갈게요. 다, 다들 안 먹어요? 아니, 다들 아, 안 먹어요? 아, 뭐 해요? 먹 먹. 아니, 다시 안 들게요. <웃음> 아니 이거 다들 먹어야죠. 아. 쓸 <웃음> 거예요. 1등, 1등만 공개할게요. 네, 네. 1등 당첨되신 분들한테 들어. 1등, 2등, 3등 들어가는 그 브랜드랑 젤은 똑같아요 어. 근데 응. 여기서 몇 개가 그냥 랜덤으로 바뀐다는 거 제가 보면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웃음> 미니, 감독. <웃음> 어, 미니 감독님이 포장했깐 <웃음> <웃음> 이거 쌀국수가 <싸이 웃음> 이렇게 돼있다고 놀라지 말아요 <웃음> 가다가 깨질까봐 우리가 이렇게 담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아, 이렇게 들어가 있어 요 여러분. 픽스대 들어가 있고요. 픽스대 대용량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답이었죠? 음이거있고 그다음에 안에 이거 들어가 있어. 파스텔 클라우드. 한번 클라우드까지 넣었어요 우리가. 파스텔 파스텔이야. 알아요 파스텔. <웃음> 파스텔 클라우드 넣었고 그다음에 클레르. 1, 1등은 17번, 24번 들어가 있고요 음, 그리고 이게 2등, 2, 3등은 랜덤이에요 음. 얘도 얘가 20번, 21번 들어가 있어요 음, 얘도 1등은 여기에 들어있고 2, 3등은, 2등에 은등 있는 비리박스 랜덤입니다 음. 그다음에 이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브러쉬 다이아미 브러쉬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안에 보면 키락키락 키락키락 두장 들어가 있고요 음. 브러시, 더스 브러쉬 들어가있고 다이아 플레이트 들어가있고 이거는 그냥 제자리에 새것들이 있어가지고 넣었어 진짜 좋죠? 응. 저희가 혼날거 각오하고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 안돼 응. <웃음> 그리고 정답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1번은 그라샤 진비 아이비 픽스젤 이제품이었고요 지금 내자리다 있네? 썼던거 <웃음> 어, 2등은 그라샤 슈퍼 베이직 슈퍼 클리어젤이였어요 이거 헷갈리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그 어, 다음에 나 이것도 있는데? 내, 지금 맞아요. 나 오늘 압차한다고 들고 왔는데? 다 있어요 <웃음> 그리고 드디어 그 3번, 3번의 답 데이엔라인 FG 20번, 21번이었습니다 어, 근데 나 지금 21번만 있었지 20번만, 아 20번만 없었지? 20번 좀 아, 있어요 아, 어다 있어 제가 나... 정말 헷갈릴까봐 <웃음> 2번은 크레이지 탑으로 오답 적으신 분이 많았고 3번은 생각... 20번하고 31번 그게 되게 많았어요 요렇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네. 헷갈리신 분들이 계속 붙어있어요. 제가 정말 헷갈릴까봐 붙어있어요. 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정하거나 그 보고 달아드신 분들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다들 일단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1등에게는 아까 보여드린 그 박스가 나갈 거고요. 거기에 치킨까지 세트로 나갈 거고 그다음에 2등 두 분에게는 뷰리박스가 하나하나씩 나갈 거고 3등 분께는 그 정답에 있었던 진비 아이비 픽스 젤이랑 슈퍼 클리어 젤이랑 이제 D N 앤 나인 20번, 21번이 하나씩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응. 그리고 야 아트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달라고 나 아트 어있어 저기요 어네 <웃음> 이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우리 잠깐 뷰리 쌤과 함께하는 케이크 먹방 함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음 먹방 하려고 해, 다 치웠어 <웃음> <웃음> 그러면 우리 소카라는한다 있어요? 아 <웃음> 오케이 오케이 네이왕 여러분 오늘도 뷰아킹 출첵가 아따 이벤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보이는 화면 캡처 해주셔서 본인 인스타그램에 필수 시태와 함께 올려주시면 추첨 신청 완료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아따 이벤트 오늘 뷰리 쌤이 한거 아따 따라해 주셔서 올려주시면 참여 완료입니다. 그리고 어 인스타 여러분 케이크 먹방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라 구도장 이것 때문에 인스타에선 진행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유튜브로 왔어. 만약에 뷰리 쌤과 함께 케이크 먹방까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유튜브로 넘어서 봐주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유튜브로 오면 다들 이제 감독님이랑 다 같이 먹을 거예요. 감독님이랑 다 같이 케이크 먹을 건데? 자 여러분 아직 끝 아니에요 여기 할 아니에요. 응. 기다려요. 감독님 3명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잠시 기다려요 우리 목락 응. 함께해요 찍자. 아, 짜렇게 아, 이렇게 썰어. 아, 이렇게 썰어.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치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김치라고 써주세요 괜찮아요아 이거 안 돼요. 요 이거 요치 이거 김치! 거 김치! 이거 김치! 이거 김치! 이만 김치! 이거 김 김치! 김치! 어, 약간 김 김치! 이거 김 이거 김치! 이거 그 안보여 안보이지? 아 <웃음> 빨리와 자 그럼 손만 뻗어서 먹어 <웃음> 와 지금 너희 먹겠다고 내 얼굴 이렇게 한다고 <웃음> 왜? 입만 보이지? <웃음> 와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 자기 먹겠다고 지금 제 얼굴 이렇게 확대시킨거예요 <웃음> 아이, 그럼 어떡해요 아, 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당겼어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빨리 먹고 주문 빼어 알겠어 알겠어 <웃음> 그럼 어떻게 알았어 알았어 약간 먹 아니야 아니야 당겨 당겨 괜찮아아니 어떻게든 잘 해볼게요 일단 먼저 맛을 <웃음> 표현해줘요 아이 잘 먹는다 <웃음> <웃음> <오늘> <웃음> <좀> <웃음> 여러분 무슨 맛이에요? 이거요 레드벨벳이래요 음. 제가 주문했잖아요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사실 케이크 제가 주문하고 제가 들고 왔어요 <웃음> <웃음> 몹시 놀라는 척 했지만 몹시 놀라는 척 했지만 사실 다 기획된 거고 음, 사실 다 주작이었고 <웃음> 케이크도 제가 다 주문한 거고, 제가 아침에 지하철에서 제가 다. 아... 음 <웃음> 아니, 빨리 와서 먹으라고! 근데 케이크 보이지도 않잖아, 다. 내가 다 가렸어. <웃음> 아, 너무 웃기다. 다들 이렇게 귀여가 귀여서 와서 다 먹고 있어. 이렇게 다들 귀여워요. 미니가 너무 손이 너무. <웃음> 나못 <나도 웃음> <나도 웃음> 봤어요. 여러분 보이죠 손? <웃음> <보여줘서>. <웃음> <웃음> 아, 아울었다 음, 지금 약간 그거 같아. 방송 끝나고 쉬는 시간에 방송 켜놓은 거. 라이브 방송. 뷰디계정 라이브 캐까? <웃음> <웃음> 아, 되게 맛있다. 음. <웃음> 맛있어요 맛있다. <웃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서 맛있다. 음, 다 음, 맛있물 음, 맛있다. 음, 야있물 음, 있그 음, 맛있다. 음, 맛 겁나요 네, 짱 감독님이 무릎으로 귀여우다가 너무 아파서 뭐라 너무 아파 이랬는데 제 손톱이래요 <웃음> <웃음> 우리 이거 약간 방송 아니라 우리 회사 생활 같아요 <웃음> 이거, 이 정도면 그냥 우리 그냥 그거 인스타 라방 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짱 감독님 놀라서 머리도 빠졌어요. 소도 어디? 제제 다리 위에요. 제가 가져가요. 고마워요. 야유회 아니죠?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다들 이거 먹방하면서 드시고 계세요? 네. 여러분 너무 맛있죠? <웃음> <저희> 여러분 <웃음> 어때요? 뷰러들 <웃음> 어, 어. 어때요? 어, 맛있죠? 감사합니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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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다 너무 기여이시다요 음. 음. 음. 음. 그쵸. 3주년은 더 재밌을 거야. 그때는 텐션 어떻게 한다 하지? 아유. 점차 1주년 부터 텐션이 쌓이고 있거든 근데 원래 2주년 때 우리 펜션 가고 그랬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누가? <웃음> 호다, 호다, 어? 혼자 간다. 아, 근데. 펜션 잡았어. 아, 그렇구나 3주년 때 코로나 없으면 펜션 해가지고. 응. 우리 펜션 갈 거야. 우리 혼자. 어? 괜찮겠다둘다 먼저. 아니, 아니 원래 비스텐 거실에서 방송하고 시청자분들 초대해 우리 방에서 놀래? <웃음> <웃음> 아니 원래 2주년 때 가기로 했었어 근데 진짜... 윤지님 그때 애리나 음, 낳는다 하시고 그래가지고 코로나도 터지고 이래가지고 취소된거지 <웃음> 3주년 때불꽃을밀어볼린 분명 완료 내일래요초희주님 <웃음> <웃음> 댓글 한 번만 읽어주시면 안돼요? 아 저도 요거때문에 님들 바꿔요 그래 맞아 원래 이번에 여름휴가 가기로 했었어 아, 빵이먹 너무 맛있어 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너무 너무 맛있다. 아, 웃기다 음. 아, 너무 다 아,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아, 너 아, 응콜롱 <목> 음, <맞아요>. 때문에 코롱콜롱콜롱콜롱콜 엉덩이 뭉치 아엉는데코롱 때문에 음 응. <목> 응, 응, <목> 귀엽다 크롱이야 <목> <목> <목> 코롱 코롱때문에야크롱 코롱밖에 <목> 못하잖아 <목> 알지 맞아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아 맞아 크롱 크롱 애가 위에 하트가 쪼그러졌는데 맛있어 이거 방송 아니라 그냥 우리 사무실 갔잖아 <웃음> 아, 혼색한데. 아니요 저희 원래 되게 조용하잖아요. 저희 팀 사무실이 이래요. <웃음> 제발 <누가 웃음> 맞는 거. <웃음> <웃음> 저 되게 조용한 성격이라고요. 누가 누가 조용한 성격이야? 저희 차장 감독님 조용하대요. <웃음> 장 감독님이 조용한 성격이라고? 네, 지금 주에서 목소리 깔았어요. 한, 그 원래 축하는 색깔이 묻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어. 감독님들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아, 아, 그만하자. 아. <웃음> <웃음> 그만하자. 예. 리이 <웃음> <웃음> 갑자기? 갑자기. 아 그럼요. 아, 그, 그럼요. 음, 저희 다뜨개질하고저다 저희, 저희 같이 둘러 앉아서 닌텐도로 동습하는 걸요. <웃음> <웃음> 말을 <웃음> 모르, 모르겠다 이제 보셨시간 <웃음> <웃음> <오, 웃음> 방송 세우시겠 있는데 어 맞네 잠시만 시 <웃음> <웃음> <웃음> I'm n 서 뜨개질하는 거 f you're going to get a l i t 2주년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챙기는 bit of a l i t t l 에 bit o 내일 little bit of a l i t 에 내일은 제가 아니고, 저는 수요일마다 오는 뷰리입니다. 어, 아까 어, 사라진 라방 처음 본다고 앞으로 자주 놀러와 달라고 해주셨는데 자주 놀러오세요. 매주 수요일 11시는 응. 뷰라킹입니다. 응, 매주 수요일은 이제 저처럼 이런 식으로 조금 재밌는 소통이고요. 응. <웃음> 소통의 아트 방송이고, 다른 날들은... 토요일으로 날짜로... 방송 켜달라는데요? 토요일에? 응.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뭐하죠? 전 모르죠. 집에 아... 있으시겠죠? 네 집에서 저랑 같이 그거 동습할래요? <웃음> <웃음> 감독님들이랑 다같이 만날 수 있어요 그거 그냥 하면 그 핸드폰 속에 동습 안 한다는 거잖아요? 모바일 세상 <웃음> <모발 재산. 웃음> 거기서 다들 리액션 하면 되겠다 아 괜찮죠 <웃음> 저는 왕따네요 저도 없어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너무 속상해 보인다 <웃음> 아 손님께서 뷰리쌤 어때? 너무 이뻐요 라고 <웃음> 내손이해요 <엘리야> <웃음> 아, 심해요노놀러오세요아무것 아, 진짜? <웃음> 놀러분도요 <갈게요. 웃음> 토요일날 놀러갈게 <웃음> <웃음> 그러면 나 토요일날 내 pretty, pretty, pretty, pretty, pretty, pretty, p 아 여러분 내삼 열비에는 아우 개판 난리예요. <웃음> 어제 무트코인 해가지고 <웃음> 진짜 최마리가내 시장. 최마리야. 아 맞아요. 오늘 온것 같아요, 여러분. 토요일날 짐블리 계정에서 봐요. <웃음> 동숲하자 우리 다 같이. 과일 달러오신다는데 윤진님께서. 아 진짜? 아 우리 집, 어 아, 우리 집에 과일 종류별 다 있긴 해. 감독님들한테 다 털어 와서. 오늘도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